네, 안녕하세요. 닥터 인베스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챗GPT가 일반적인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봤던 것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뭐 챗GPT가 탈락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어찌어찌 붙었다 가정을 하고 만약에 내과 전공의가 돼서 내과 전문의 시험을 본다면은 어~ 채취 피티가 내과 전문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굉장히 의대에는 다양한 과들이 있어요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등 여러 과 피부과 여러 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내과 전문의 시험이 가장 그래도 복원이 잘 되고 정답을 굉장히 어~ 내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 이런 이런 어, 일각의 말이 있어서 내과 전문의 시험지를 제가 어렵게 구해서 한번 그리고 또 내과 전문의 선생님께 이 결과 설명을 듣고 직접 풀어보시라고 해서 챗 GPT와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음 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네, 내과 전문의 시험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일차 시험은 글로 만든 문제고, 이차 시험은 이제 그림,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엑스레이나 CT, MRI 같은 영상, 초음파 소견, 그래프, 표 같은 것들이 다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객관식 오지선다형이고 어, 일반적인 의사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1차와 2차 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지 우리나라에서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치피티 시험 규칙은 어, 다음과 같은데 이게 저번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았을 때 최치피티가 굉장히 영어로 한글로 된 문제를 잘못 풀어요. 특히 한글로 된 의학 용어는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많아서. 예, 조금 공부한 지 오래되신 의사선생님들은 한글로 된 의학용어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최근에 또 바뀌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애초에 최 GPT 자체가 굉장히 한글로 생각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뭐 영어나 프랑스어로 생각을 하라 그러면 잘 못하듯이요. 그래서, 그리고 또이최 GPT는 이제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프, 그림, 뭐 영상, 어, 심전도 이런 것들을 못 보기 때문에 글루된 글루 문제만 즉 일차 시험만 푸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차 네, 시험만 풀고 영어로 제가 직접 문제를 번역해서 챗 GPT에 풀려봤고요. 의사와 똑같이 백점 만점에 육십 점 이상이면 통과한다. 이세 가지 규칙을 적용하여서 어,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대부분의 생, 어, 대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까지 보고 끝일 수도 있는데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전체적인 시험 결과는 어, 일단 탈락입니다. 네, 52점 190문제 중에 99.5문제 거의 100문제 정도 맞췄다고 볼수 있어요. 0.5점은 제가 그래도 이거 답인 거, 답으로 인정해 줄수 있겠다 싶으면 그냥 답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내분비학이나 알레르기학 같은 경우는 각각의 과목에서는 이제 60점을 넘는 경우도 있었고 알레르기학은 사실 8문제밖에 되지 않아서 내과 전문의 선생님들 6문제, 치피트도 6문제 뭐 서로 또 맞춘 문제도 조금씩 달라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52점으로 탈락 수준입니다. 내과 전문의 선생님은 81점으로 뭐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처럼 막 문제를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 굉장히 간단 간단하게만 간단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AI가 반응을 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어, 이시대에이최치피티가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의사를 우리가 계속해도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굉장히 쉬, 쉽습니다. 50세 남자가 뭐 혈변 이제 대변에서 피가 나와서 왔는데 혈압이 굉장히 80에 60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어, 심박수도 빠르고요. 보면 은 피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네, 수액을 어, 정맥으로 넣어주는 거고 채취 PT는 굉장히 쉽게 맞췄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남, 55세 남자가 변비로 왔는데 어, 완화제를 먹어도 그러니까 대변 변, 대, 변을 잘 나오게 하는 약을 먹어도 별로 호전이 없고 혈액 검사상 헤모글로빈 수치가 9.2로 빈혈이 있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남자가 오, 남자고 55세가 50세가 넘었고 어, 잘 치료되지 않는 변비가 있으면 이렇게 대장 변이 나오는 길에 있는 대장이죠. 그게 대장에 뭔가 혹이 있어서 즉 대장암이 있어서. 어, 변이 잘안 나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변에서 어, 대장암에서 피가 좀 질질 새다 보니까 이렇게 빈혈 소견도 보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대장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암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인데 역시 잘 맞췄습니다. 난이도 1점짜리였고요. 네, 잘 맞추는 것을 볼수 있고 세 번째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정부 조기 위암 위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좀 약간 끝쪽 뒤쪽 아래쪽 부분인데 어, 전정부 조기 위암으로 어, 조기 위암이면 요즘은 이제 내시경으로 이렇게, 이렇게 포트듯이 잘라내는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분화 세맘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예후가. 좋지 않고 크기도 좀 크고, 어, 썸유코사. 그러니까 꽤, 저, 꽤 점막 밑에까지 살짝 깊이 침윤을 했고, 림프 계열의, 어, 침범소견도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게 되지만, 이제, 어 이렇게 안 좋은 경우에는 위에 아래쪽 절반을 자르는 수술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이거 그냥 내시경으로만 포트드들면 아직 남아있는 잔존암의 가능성이 있고 어더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위 아전절제 수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가 4 개짜리인데 그래도 잘 맞춘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어 55세 남자가 고도 이형성증을 동반한 톱니 모양 샘종 그러니까 어 똑같은 대장에 있는 종양 중에서도 꽤안 이제 좀 공격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3년 후에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3년 후에 대장 내시경 을 한다든지 이런 거 맞췄고. 어 이거는 54세 남자가 호흡곤란으로 왔는데 어, 심부전, 심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 짜는, 심장이 짜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혈압도 좀 낮고 QRS가 156mS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좌심실과 웃음실이 동시에 이렇게 팡팡 뛰어줘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울렁 울렁 울렁 이렇게 뭐 좌심실 먼저 뛰고 우심실 먼저 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심장이 피를 못 짜는 상태예요. 그리고 심장이 짜는 아까 퍼센트가 30%예요. 보통 사람들이 게 60%가 넘거든요. 30%면 굉장히 심장이 이렇게 이렇게 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짠다고 볼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부정맥이 잘 생겨서 그 부정맥이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세동기가 같이 들어간 CRT라는 장치를 넣어줘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말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의대생들도 아마 틀릴 거예요. 근런데최치 어, p 티는 굉장히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답을 줬어요. 인서트 CRTD라고 네. 잘 맞춘 것을 볼수 있고 순환기 내과 문제였고 네, 신장 내과 문제에 비해 콩팥 내과. 네, 10년 전부터 혈액 투석을 했는데 혈액 투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몸의 온과 전해질 균형이 잘안 맞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장 내과 선생님들의 어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잘 칼슘과 인 수치가 잘 관리가 안 돼서 결국 뭐 시나칼세 플러스 세벨라머라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난이도가 어렵고 의대생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다못 맞출 거라고 어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체질 PT는 굉장히 쉽게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빈어 어, 역시 신장내과 혹은 내분비내과 문제인데, 삼십일 세 남자 환자가 빈뇨와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을 굉장히 한번볼때 양을 많이 보는 증상을 주소로 왔어요. 환자는 조현병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하는 병인데 정신병을 진단받은 병력이 있어요. 피부 긴장도 정상이고 혈액과 소변에서 모두 이렇게 혈액과 소변의 나트륨 농도가 낮고 어그 삼투압 농도가 낮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이 소변과 혈액의 삼투압과 나트륨 농도를 보면은 이 환자 자체가 굉장히 물을 많이 마셔서 어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고 혈액의 농, 그 삼투압 농도가 낮아지고 이런 것을 볼 수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답은 프라이머리 폴리디 s 시아즉 정신병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 환자가 조현병, 정신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 간혹 예를 들어서 물 마,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 이런 다큐가 반영되고 나면 바, 아, 방송되고 나면은 그 사람 그걸 본 사람들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이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고 이런 소견을 보고 병원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최치 pt도 맞췄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가 좀어 이건 잘 맞췄는데 의대생들도 꽤 틀릴 것 같은데 해가지고 어, 어떻게 맞췄니 왜 다른 다른 답들도 어 요런 이렇게 혈액에 있는 나트륨 농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답들이거든요. 완전히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게왜 틀렸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게 의대 어 의사분들 계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뭔가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뭔가 좀 틀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사실 의대생들한테 이걸 만약에 풀려보라고 하면 은또 의대생들은 굉장히 시험의 고수이기 때문에 잘 맞추실 거예요. 아마. 아마 정신병이 있으니까 정신병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지 않을까라고만 생각을 해도 어 문제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 이유는 틀렸는데 답은 맞춰서 이렇게 찍기 고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깐 드는 이런,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을 보면 어 이건 난이도 3개 중요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어 상부 내시경에서 어떤 유두부의 2cm 종계라고 해서 이제 그 12지장의 어떤 종계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지금 점막화와 근육층 및 담도 침윤이 있는 것을 보아서 좀 악성의 종양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악성 종양이 췌장 어, 근처에 십이지장 췌장 근처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췌장 십이지장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췌장암 무서운 거 아시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종류의 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것 같고 굉장히 이러지 않으면 이 환자는 굉장히 앞으로 예후 즉 어, 앞으로 오래 못 사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시경으로 살짝만 포뜨듯이 드러내라는 답변을 줬어요. 네, 완전히 틀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 환자는 이제 65세 남자 환자가 보통 배가 아파서 왔는데 최장염이 반복적으로 있었대요. 보면 은 CT에서 3.5cm 크기 낭성병변이 있는데 주췌관 최장에 있는 관이 어, 메인, 주, 주된 관이 10, 10mm 이상으로 확장이 되어 있어요. 뮤란누질이라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IPMN이라고 해서 어, 최장암으로 될수 있는 어떤 그런 전단계의 종양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거는 최장암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 정도면 은 수술을 해서 최장암 수술처럼 해서 드러내야 돼요. 최장을. 그래서 수술적 절제를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데 최 어, g PT는 어, 그냥 어, 내시경적으로 최강 배액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마치 그냥 만성 최장염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거든요. 만성 최장염에서 최장... 최장 효소가 나오는 길이 꼬불탕 꼬불탕 해졌을 때 최관에다가 이렇게 관을 넣어 가지고 거기 는 효소들을 이렇게 배액 해주거든요. 그런 너무 간단한 병처럼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예, 역시 틀렸습니다. 이거는 좀 쉬운 문제고 아마 의대생분들도 많이 맞추실 거라고 생각되는 문제인데 내과 전문의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예, 45세 여자 환자가 관절염으로 이런 진통제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중복해서 많이 드시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검진상 복부의 앞통과 반발압통, 앞통, 반발압통이 앞통 이제 탕탕탕 치기만 해도 이렇게 눌렀다 뗄때더 아픈 요런 통증을 말하는 건데 반발압통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위 있다 복막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럼 복막염이 왜 생겼냐? 보통 정상인 사람한테 어 이런 관절염으로 아스피린 엔세이드라는 이런 소염진통제를 많이 먹다 보면 많이 과량을 어 장기간 먹다 보면은 어 위에궤양이 생기고 위궤양이 생기고 그 후에 그궤양이 빵꾸가 뚫리면서 위 안에 있는 그런 온갖 음식물과 위산 이런 것들이다위 위 밖으로 즉 복막 안으로 새어 나갈수 있어요. 그러면 은뭐 위액만 나가지 않겠죠. 공기도 같이 나가겠죠. 그러면서 복막을 자극해서 이런 반발 압통이 생기고 복막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공기가 나간 소견을 우리가 체스 그 흉부 엑스레이만 찍어도 간단하게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냐고요. 네, 이렇게 보여요. 정상에는 이렇게 이 횡경막이 있고 요 밑에 간이 있고 위는 한요 쯤에 있게 되는데 보면은 이 오른쪽이 이제 위에 빵구가 뚫려서 혹은 장에 빵구가 뚫려서 어 장이나 위에 있는 공기가 그 밖으로 나간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횡경막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 이렇게 공기가 공기가 이제 서 있으면 올라오기 때문에 가, 가벼워서 이렇게 공기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아이 사람 위에 구멍이 뚫렸구나. 그러면 얼른 뭐 해줘야겠다. 네 배를 열고 수술을 해줘서 그 구멍이 뚫린 곳을 막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시경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이이 최치 pt와 같은 경우는 내시경을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줬어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밟은 의대생이나 의사라면 절대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 텐데 어, 굉장히 틀린 답변을 준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79세 여자 환자가 어, 백혈병 그 뭐라고 하죠? 급성 골수성 백혈병 혹은 그전 단계의 백혈병으로 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79세 여자 환자는 백, 어, 물론 백혈병에 우리가 정 주된 치료는 어, 항암을 세게 쳐서 그다음에 이 환자한테 어떤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식해 주는 게 치료입니다. 그러나 어, 이 과정이 굉장히 어, 빡세요, 속된 말로 빡세기 때문에 79세 여자 환자한테 그런 식의 항암과 골수 이식을 진행했다가이 사람이 항암을 맞고 죽어요. 항암이 이제 독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는 항암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저 메틸화제라고 어떤 백혈병을 향 조절하는 약 정도를 써야 됩니다. 그데 나이를 이 사람이 만약에 39세 여자 환자면은 사이타라빈 다운로비신으로 항암 화학 요법, 항암 치료를 하는 게 맞아요. 항암 치료로 백혈병 세포를 싸그리 죽이고 그 후에 어 골수 이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저메티라제로경 병을 조절 하시다가 어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어 굉장히 강한 치료를 권했죠. 이 사람의 이 환자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그 다음에는 이게 좀 특이해서 가져왔는데 32세 남자 환자가 뭐 코피를 주소로 왔는데 보면 이 환자도 백혈병이에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고 치료 방침 결정을 위해선플리스 i t 3 i t d 라는 어, 어떤 뮤테이션, 그러니까 어, 돌연변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 굉장히 당당하게 JAK2V617F라는 뮤테이션과 관련된 백혈병이 50%나 있고 이게 세라페티 타겟, 즉 치료 타겟이다라는 어 어떻게 말하면은 굉장히 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굉장히 당당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얘는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인데라는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최지피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일단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런 AI와 제가 어 의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고요. 하지만 보면 굉장히 틀릴 때들이 많아요. 특히 어떨 때 틀렸냐. 실제 진료 현장을 좀 모르는 부분에서 좀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위에 구멍이 뚫렸는데 내시경을 들여다본다든지 어 위에 구멍을 뚫렸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아니면 뭐 아까 봤을듯이 79세의 여자 백혈병 환자한테 굉장히 센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바로 다 돌아가십니다. 100% 돌아가세요. 그래서, 어 그래서 뭔가 지식을 알긴 알고 굉장히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마치 실제 진료 현장을 겪진 않았지만 책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이대생과 대화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생은 가끔 완전한 헛소리를 할, 때구, 할 때도 있거든요 굉장히 유대생들뭐 얼마나 잘났어요 자기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겠어요 그래서 완전한 어떻게 보면 그 속된 말로 개소리를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자신 있게 한다라는 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어떤 이러면 실제 진료 현장을 겪은 경험이라는 것이 이런 언어 모델만으로는 커버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것마저 나중에는 어 중간에는 곧 따라 잡히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몇몇 결정들은 너무 크리티컬하게 틀렸어요 너무 완전 암 환자한테 뭐 그냥 뭐 수액 치료를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틀려버렸기 때문에 대학 병원에 계신 진짜 진짜 전문의 교수님들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봐요 현재 수준에서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봐요 어, 최장암인데 거기다 에뭐 그냥 스탠트 넣어가지고 어, 최간 배액술 정도만 했다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최장암이라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 3개월 있으면 온모에 전이 돼가지고 더 이상 오래 못사시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몇몇의 결정된 너무 크리티컬하게 틀렸다고 라볼수 있겠고 이게 언어모델이에요. 그래서 아직 의료 영상 엑스레이나 뭐 CT, MRI, 뭐 초음파 이런 소견들이나 그래프 같은 것을 통합적으로 보진 못하기 때문에 1차 시험을 설령 통과할 수 있을지언정, 2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예요. 의학 어, 이제 논문을 많이 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어, 특히 영상의학과나 병리과 분야에서 그런 병리 소견 혹은 영상 소견을 어, 분석하는 AI를 만들기 위한 굉장한 많은 노력들을 하세요.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AI가 CNN 모델이나 RNN 모델 같은 AI 최근 들어 생긴 모델들이 발전되고 나서는 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영상의학과와 병리과 분야에서 이런 영상 ai 무슨 병리 ai와 관련된 논문들이 나오,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확도가 지금의 영상의학과 교수님들과 비교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근데 그런 영상학과 교수님 수준의 뭔가 영상 혹은 병리학과 교수님 수준의 병리 보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언어 모델이 같이 있으면서 그 둘이 혼재돼 가지고 그런 지식을 통합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과연 의학자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병원에서 환자만 보시는 분들 말고 논문을 쓰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떨까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논문에는 굉장히 여러 단계의 연구들이 있어요. 뭐 케이스 스터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있으면 그것을 학계에 보고하는 케이스 스터디부터 쭉쭉쭉 올라가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연구는 RCT라고 합니다. 그래서 RCT 다음 밑에 있는 게 코호트 연구예요. 코호트 연구란 뭐냐면은 대규모 뭐 대규모든 아니다.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어떤 뭐 병을 갖고 있고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고 무슨 약을 먹고 있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생겼을 때그 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들 전체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당뇨 환자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이 사람들을 쭉 관찰을 해 봤더니 어 당뇨 환자들 중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심장병에 많이 생기더라. 이런 결과 같은 것들을 요런 코호트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이미 있는 데이터들 혹은 데이터를 앞으로 쌓아 나가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연구라고 할수 있어요. 근 요즘은 이제 CDM이라고 해서 커먼 데이터 모델, 이 데이터 쪽 데이터 쪽 전문가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어 지금 보면은 병원에서 각 환자들의 데이터는 각 병원이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병원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 같은 환자에 대해서 아산병원은 뭐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데이터가 서로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땐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다가 나이가 들어서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이 사람의 데이터가 통합이 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연구를 하고자 할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당뇨가 있었는데 아산병원에 올 때부터 당뇨가 있었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언제 당뇨를 진단 받았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서로 서로 연계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점점 데이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c d n 커먼 데이터 모델들을 도입해서 병원 간의 데이터들이 합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 데이터, 여러분들의 의료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것을 이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돈을 받고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코트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좋은 연구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놓고 하면은 AI가 아마 코호트 스터디를 굉장히 무한한 어 아이디어와 함께 무한한 예를 들어 온갖 아이디어를 내고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데이터들 다 돌려볼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다 돌려보면은 결과가 나오는 것마다 예 언어 모델을 굉장히 글잘 쓰잖아요. 뭐 조던 피터슨의 열세 가지 법칙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거런 거를 뭐 성경적으로 성경의 표현을 써서 쓰냐, 뭐 노자의 표현을 써서 쓰냐 이런 것까지 가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코드, 데이터를 갖고 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굴려서 하는 연구들은 AI가 다할수 있어요,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많은 교수님들이 하고 계시지만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속도로 다할수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지식의 폭발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너무 데이터 노, 논문을 AI가 많이 쓰다 보면은 그런 데이터가 어떻게 어떤 논문을 어떻게 했는지조차 다 확인할 수조차 없어서. 어떤 코트 연구가 있는지를 찾는 것조차 AI의 도움을 받아야 할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간 의학자가 할수 있는 인간 의사 교수님들이 할수 있는 연구는 뭘까요? RCT, RCT는 뭐냐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치료를 받을 예를 들어서 뭐 신약이 나왔어요. A라는 신약이 나왔어요.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는데 이 코로나 치료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어, 랜덤하게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주지 않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서로 서로가 모른 채 시험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결과를 나중에 오픈해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유는 왜 그렇게 하냐면 은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서울대병원에서는 밀가루만 줘도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에서 밀가루만 줘도 여러분의 고혈압이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지 아닌지 조차 모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A라는 약과 밀가루를 예를 들면 밀가루 혹은 뭐 소금 같은 거를 둘다 코로나 걸리는 사람한테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 누구한테 줄지는 랜덤으로 정해요. 주사위 같은 거 혹은 동전 같은 거 이렇게 튕겨가지고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한몇 명, 뭐 100명, 200명, 혹은 뭐 만명 단위로까지 모아서 그러면 대충 주사위 던져서 앞면이 나온 사람들은 신약을 주고 앞면, 뒷면이 나온 사람들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약을 주면은 이 사람들이 뭐 각각 5천 명씩 있으면이 사람들이 1년 후에 코로나 걸린 이만 명의 사람들이 오, 각각 5천 명의 사람들이 1년 후에 얼마나 각각의 군에서 살았냐, 혹은 죽었냐, 혹은 뭐 심장병이 생겼냐, 뭐 암이 생겼냐, 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다 보면은 어, 이 약이 뭐 심장병에 혹은 사망에 혹은 뭐 고혈압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RCT라고 해요. 완전히 랜덤하게 어, 약을 주고 안 주고를 정해가지고 그 약의 결과를 보는 이런 실험을. 혹은 뭐 동물실험 이런 실험적 연구. 제가 우리가 새롭게 데이터를 모아 나가서 해야 되는 실험과 연구 같은 것들은 아직 인간이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불려서 하는 연구들은 체치 PT 같은 언어 모델이 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어떤 환자한테 약을 주고 어떤 사람들한테 안 주고 하는 이런 실험 같은 연구의 연구계획서. 이런 RCT는 굉장히 이제 실험을 짜는 것조차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런 걸 짜는 것조차 완전히 AI가 완벽하게 짜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 정말 AI가 인간을 갖고 실험하는 세상이 올수 있겠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가지 생각할점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와 굉장히 토론하는 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